아이 잠깐만 이거 왜 이거 왜 실사 넣어놨죠? 악명높은 마피아 두목 결국 정의 앞에 무릎 꿇다 경찰 측에선 일일현지시가몇년 전부터 도시를 호령하던 마피아 조직의 두목 체캐빈이 드디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시장과 법원장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담당하고 있는 하트비트는 이전부터 선포해온 범죄와의 전쟁의 승리를 단단히 확정지은 것으로 알렸으며 2019년 12월... 어? 2019년? 2019년 12월 1일 오후 9시 45분경 패트리어트빌 시장실에서 구속기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의 평화 그 비결 패트리어트빌이 청렴할 수 있는 이유. 아무래도 시장님 덕분이죠. 신영님께서 도시를 잘살펴셨어요 <웃음> 경찰 우등상을 받은 시모씨 이거 완전히 무슨 하트비트 시장 광고판이네 이거 신문이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왜 경찰은 얼굴을 안 밝히고 오히려 범인은 얼굴을 이렇게. 아 이게 맞나 원래? 아 이게 맞네. <웃음> 원래, 원래 이래야되네 생각해보니까 어, 원래 이래야 맞는 사회네 이게 그래서요 뭐 그래서요야 따라와 <웃음> 그래서요 따라와 임마 따라와 자잡았습니다 시장님 오 왔나? <웃음> 형님 <웃음> 우리끼리니까 내가 형님 이거 아무리 내가 형님 투표해서 이기시라고 작전에 이거 내가 동의를 했지만 이거 구속 3년은 좀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 동의를 하긴 했지 근데 동의를 했으면 이제 내 마음이지 맞죠. 시장님 마음이시죠. 뭐야? 얘는, 넌 뭐야? 얘, 얘는 얘 뭐예요? 아무래도 자네도 경쟁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아니 뭔 경쟁이에요 갑자기. 무슨, 무슨 경쟁이야. 여기 내가 다 먹고 있었는데 도시. 어? 그동안 많이 해먹기도 했고, 이번 범죄의 전쟁은 진짜입니다. 케빈씨. 어? 케빈씨? 아니 시장님. 아니 형님 나 이러면 굉장히 서운해. 지금 이렇게 선거 버리면. 어? 아 그냥 3년 푹 있다가 나오셔요 어디 그냥 꽉 짜바리가 그냥 팍 그냥 어? 어어어 환들 치겠어 막 그냥 어어 어, 3년 들어가야 어, 사람들이 그래 조용하고 5년으로 그냥... 운영으로... H 경장 아이 여기 불법 거래 현장을 제가, 제가 바로 제가 청세치 H 제가 목격해서 데려왔습니다 아 잠깐만 아 그래 잠 그거, 그거 줘봐요 그래서 사진 거 줘봐 나한테 줘봐요 잠깐만 어 이거 봐봐 딱 봐봐 이거 보면은 이게 불법 거래인은 맞아 얘가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서있는거라니까 옆에 보고 있잖아 제가 증거인정이 안됩니다 이게 응? 아 펀레야 뭐 지금부터 만들면 되고 아이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이게 혜빈씨 이렇게 해야 정지합니다 자 진행하세요 아예 일로와 임마 일로와 어? 차렷 고개 정면 봅니다 차렷 어이 아, 자식이 이름 뭐야 어내 이름 자꾸 왜내 이름까지 밝히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어 너는 적색수배야 임마 가서 몇년 썩다 와 임마 아니 어자아 <웃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거 열어 어 뭐야 이거 왜안 열어 대기하십시오 이곳은 교도소입니다 니어 네, 하트비트 행님 아나? 시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웃음> 어 내가 임마 어, 다 했어 임마 어뭘 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1일 오늘부로 당신은 재소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 옷도 안 벗기고 이 교도소는 샤워를 시키나? 아직 설비 공사가 덜 끝나서 <웃음> 일단 재소자 대기실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아하하 음. 나오시지 말입니다 네. 음 네, 이곳이 대소자님의 방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나 같은 마피아는 좀 특실 같은 거 없나 특실 그런 건 모르겠고 들어가십시오 어? 모든 대소자는 똑같은 대소자입니다1985 어? 들어가 <웃음> 1985라니 어? 잠시 후부터 일과 시간이니 일과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진짜 모양 빠지게 하네 이 양반이 어너 이제 언제 들어왔어 여기 저 일주일 전에 패트리어트빌에 새로 온 순경, 김, 천, 식입니다. 순경이 아 완전 신입이 아이 어디 병아리가 그냥 생긴 건 그쪽이 더 병아리처럼 생기지 <웃음> 말입니다. 잠시 후 <웃음> 뭐야 이거? 잠시 후 뭐야? 어, 어, 일과 어. 시간입니다. 나오시지 말입니다. 어. 오늘의 어. 일과입니다. 어. 네. 자 여기 흙, 밀시앗, 다이아몬드 괭이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철창 어. 뚫린 곳 보이십니까? 가서, 밭을 일구시면 됩니다 와 나보고, 농사를 지으라고 나보고 지금 아! 맞다! 잠깐! 됐다! 오이씨. 음! 5분동안 작업하시면 됩니다 뭐야, 이러면 은 이제 돼? 어?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다음번에 만나면 돈좀 찍어줄게 좀 편하게 이따가 저는! 그런! 드러운 경찰이 아닙니다! <웃음> 빡빡하네 진짜 빡빡해 아좀 서운하네 나는 빡빡이 아닌데? 역시 신차니좀 재미는 없네 <웃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은 씨앗, 흙, 다이아, 괭이 다 반납하고 들어가시지 말입니다 지야 쟁여둔 거다 뱉습니다. <웃음> <이거> 어떻게 알았지? <웃음> <웃음> <웃음> 아주 <웃음> 역시 범죄자라 그런지 안 되게 막 들어가시지 말입니다. 잠깐만 <웃음> <웃음> 이렇게 3 년? <웃음> 이렇게 3 년입니다. <웃음> 진짜로? 나 그거 없나? 뭐 특사 이런 거 없나? 아니 하트비트 형님이 이게 나를 이럴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내가 어, 지난 세월 동안 하트비트 형님 시장 시켜 어저뭐 법무부 장관 시켜 뭐 법관 시켜 뭐다 했어 다 했어 뒤다돕고 게다가 이거 내가 이미지 세탁하라고 내가 잡혀주기까지 했는데 지금 나를 어아 <웃음> 아아아아아우 피곤해 아 형님 <웃음> 어 나요 빨리 뭐해 오늘 출소 날이래매아 오늘 아어 2022년 12월 1일인가 오늘 에 네, 2022년 12월 1일 형님 아, 날짜 감각까지 어. 없어졌어 아 어. 내가 어, 어. 누누이 얘기 했잖아요 어. 들어올 때 돈을 좀 쥐고 들어왔어 야 나도 <웃음> 편해지고 형님도 편해지지 아이 친구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지 나와요 빨어알았 어, 내가 어. 준비는 미리 다 해놨고 어. 형님은 그냥 길 따라 나가기만 하면 돼아 그래 죄송합니다 예. 아에에 아무도 없네? <웃음> 아, 예에에 <웃음> 어떻게 대충이야 이사람 자 여기 출구 나가요 아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동안 뭐 우리 부하들이 와서 좀 찔러준거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이 뭐 아이 뭐 그런 얘기를 해 형님 어? 야, 나가면 저기 잘 부탁해요 아어 어. 어, 어, 어, 어 멀리 그러고, 안 나가요 어 그러고 어, 어 알겠고 어어어 어, 어. 졸업 축하드립니다 형님 어어 <웃음> 어, 그래 어, 어 3년간 기다린거야? 그렇습니다 형님 아어 3년간 학교 졸업 축하드립니다 형님 어, 어 기다리느라 수가 했네어 애들은 애들은 다른 애들은 그러면 애들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형님 망했습니다 형님 <웃음> 다 뗐습니다 형님 <웃음> 아니 왜 콩지야 아 형님아 왜, 왜 그래? 어? 아, 우리 차트했어 우리 <웃음> 아니, 저희 애들 수금하러 간게 아니라 낚시하러 갔습니다 형님. 짭새들이 납 납수해가 가지고 하트비트 그개 같은 시 신지한 씨. 아 형님 아, 아, 아, 아, 아, 말 조심해. 아, 권력자인데 아직 그래도. 강남 쪽 다도 다 뺏어서 갔습니다 형님. 강남 쪽다 뺏겼다고 지금 우리? 형님이 응. 말씀하신 대로 기자람들 싹 찌라시 돌려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아 뒷조사 다 했어? 응. 어. 그렇습니다 형님. 아, 뒷조사. 어 잠깐만 어디 보자. 뭐야 이거 나잖아. <웃음> <웃음> 어 패트리어트빌에서 주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확인되는 마피아 정규 교육 과정 및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추정 각자 자격증 기술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 어, 기록이 대부분 말소 어, 잘했구만 음 기록 말소한 건 잘했네 그리고 말단에서부터 조직 우두머리 기리티 아 어, 그렇고 총기류 규모가 제일 컸던 왜 우리 지금 말이 작아진 거야 우리 형님 저희 네. 낚시하고 있습니다 형님 <웃음> 아 그래? 규모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형님 아아 아, 그래? 어 그래! 어이 친구! 3년 전에는 순경이었다가 현재 직급 경사! 아 최근에 들어온 신입 경찰이었는데 비밀에 쌓여있다고 어 줏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 이 친구는 좀 많이 지저분해졌더라고 교도소 3년 있으니까 어, 많이 하도 있었어요. 많이 주대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형님 어? <웃음>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때 그 하트비트 그 시장실에 같이 있었던 여자가 있다고 이름이 연비구만? 어.. 아, 어 입에 담배물고 있었던 그.. 어? 아 그.. 이빨 누런였말만이니까 <웃음> 마피아 조직 보스 어깨에 데뷔한 거는 꽤 최근임 음.. 이전에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는 불명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마피아 조직 보스라고?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애들 충성도가 목격담에 의하여 흡연자인 것으로 <웃음> 확인되었다 어, 항상 혼자 다니지 않고 누군가를 끼고 다니는 것 같아 아 어, 그래? 괴물신입이야 제가 모시겠습니다 형님 에, 어, 에, 이거 어디역으로 가는데 이거 어디 이거 세인트 모시기 성당역 아 세인트 루이스 형상역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 어, 다들 기다리고 있었구만? 음 제가 다 대기시켜놨습니다 형님 어 그래 아 여기가 우리가 새로 봐놓은 그런 지금 건물인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아 여기 성당 먹고 아 우리 좀 착하게 이미지 세탁으로 가자 음. 그렇습니다 음. 이 종교가 또 돈이 잘 됩니다 형님 아 그렇지 맞습니다, 형님. 아무래도 그렇지 이거 뭐 어떻게 여기 아 이걸 아직 산건 아니고 우리가 물고기 아... 팔아서 이거 언제 삽니까 형님 <웃음> 아하 <웃음> 이게 내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마피아 은퇴 형님이 계신데 그분이 또 기깔난 낚싯대를 줘요. 어 다들 이제 나를 좀 따라와봐. 뭐하는 어디 소속이야 얘네? 얘네가 그극강무도한 연비내라는 사람 소속 같습니다 형님. 한번 어떻게 한번한 닦아리 해? <웃음> <웃음> 낚싯대 가지고 싸우면 이게 멋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형님. 아아 아, 그런가? 어. 그래. 조를 나눠가지고. 그래, 우리는 여기서 낚시를 시작한다. 뭔 소리야, 이거? <웃음> 아, 짭스 떴습니다, 형님. 하하, <웃음> 저 친구죠. 3년 만인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자네 아, 때문에 고성 내가 얼마인지 알아, 지금? 아, 당신 같은 사람 거기서 더써가야 되는데, 이게. 하하하이 <웃음> 친구 참. 어 거기 수영 금지입니다. 음알거 응, 없고. 오, 아이 수영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지금, 어, 몸좀 푼다는데 참, 거. 우리 흉님이 말씀하시잖아 <웃음> 지금 이 친구 별명 모르지? 이 친구 별명이 1인군이야 1인군 한 명이 군대를 상대이 친구 알아? 미안한데 어, 우리 불법적인 일 이제 안할 거니까 깨끗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정식 거래인한테 할게 어, 아 맞죠? 어, 음... 그거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들어가고 아 그리고 내 다음번에 또 내가 보수는 좀 짭짤하게 해줄테니까 저쪽 그, 그 신흥 그 연모 식인가 그쪽부터 좀 해봐 보수.. 좀 그런 거 받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 무슨 그,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그쪽, 인중에 뭐, 지팡이한테 에이 왜 그러실까 이 영감.. 어허 어,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에에에나더 이거 이거 <웃음> 뭐하.. 아그 건강에 어. 좋아 그거 잘.. 양지는 지금 어디보자 어 물고기를 팔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자, 여 도시에서 아 여기! 형님. 버틀러 양반! 에? 굴에서 병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부신해버린 병규가 형님을 <웃음> 그렇게 따라놓은 병규가 다시 아 형님을 데려왔습니다 병규야 이게 웬일이냐 병규야 그 집사가 잘 묻어주고 저기 양지랑 같이 가가지고 저기 좀 찾아보고 가 허허 이거 난리가 났구만 이게 뭐야 아이고 병규야 뼈가루 됐구나. <웃음> 그 언제부터 그리고 그 병규 동생이라던 그 병철이 친구는 안 보인다. 그 타임머신 개발한다고 막집 <웃음> 지하 창고에서 뭐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형님? 교도소 있을 때 듣자하니 병철이가 차에 치였다는 소문도 있고. 유튜브를 봤는데 어. 네, 거기서 병철이랑 똑같이 생긴 애가 뭐 조선시대에 살았다니 <웃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형님. 아, 그래? 예. 아, 네. 그래. 나도 좀 낚시나 좀 해보자. 아. 이래서 언제 조직을 다시 일으키나. 정말로 다가...